5월 20일에 아기 냥이들 발견하고 5월 21일에 구출해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럼 이 캣타워는 언제 주문했을까요? 아빠가 주문했어요. 엄마 몰래. 5월 22일에 주문했어요. 구출한 다음 날. 25일 오전에 도착하자마자 조립했어요. 이제 사주된 아기냥인데 벌써 캣타워를 주문한 우리 아빠. 극성이에요.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미리 스포츠카를 사주는 그런 느낌? 아빠는 그럼 어미가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순이는 야생고양이라서 밖에서 나무에 올라다니는데 이런 거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엄마. 누구 말이 맞을까요? 망고! 이때는 어떻게 키울지도 전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기냥이들 키울지, 입양을 보낼지, 순위를 밖에서 마당냥이, 산책냥이로 키울지, 결정을 못한게 아니라 그냥 고양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바로 전날 고양이들 구출해서 병원에 갈때 아기냥이들은 박스 뚜껑을 연 상태로 갔었고 순이는 순하니까 강아지처럼 안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었던 가족이에요 근데 캣타워라니 <웃음> 대단하죠? 우리 아빠 어쨌든 이 캣타워는 순위부터 아기냥이들까지 점점 적응하며 며칠 만에 제일 윗자리까지 모두 사용하게 되었어요 어머! 아 귀여워! 다 여기 있었니? 오! 음, 너무 어, 귀여워, 진짜 대박.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엄마 저기. 그다음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인원들 혹시라도 어, 떨어질까 봐. 아이고. 어머, 애기들 위에 올라가 있어. 고양이의 본능은 얘들아. 우리 가족이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어? 졸린가? 눈이 왜 그래? 처음에는 베란다에 설치해서 사용하게 했고 집고양이로 순이. 키우기로 결정해서 화났어? 집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현관 쪽에 배치했다가 얘들아 엄마 왔다 이 다리는 누구 다리야? 어우 쉬고? 와 진짜 길다 테리야, 쇼파를 창가로 옮기면서 결국 제일 좋은 거실 창가 자리로 옮겼어요 쇼파가 이상한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TV 보기 불편한 자리로 어차피 이놈들 우리 집에 온 이후로 거실 TV는 틀어본 적이 없어요 저 안마기도 코드를 완전히 빼놔서 사용불가해요. 리클라이너 쇼파도 코드를 완전히 제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상을 보시며 불편하신 부분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잘못되고 불편한 부분을 수정해 나가며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댓글과 관심으로 순위패밀리와 재미있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